오회의 홍성철 원장입니다. 금번 이 시간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사업화 연계 기술개발 사업과제에 대한 본부처 연계형 시행계획에 대해서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과제의 사업 목적은 각 부처 R&D 사업을 통해 개발된 우수기술 보유기업에 대해 사업화 성공을 위한 후속 사업화 개발을 지원함이 목적이며 지원규모 및 기간은 약 11개 내외 과제에 과제당 10억원 이내를 지원을 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공모방식은 자유공모방식이며 지원 대상 분야로서는 각 부처 R&D 사업을 통해 개발된 우수 R&D 성과를 바탕으로 신시장 창출이 가능한 분야로서 5대 신산업 및 주력산업 고도화 분야 등이 아, 지원 대상 분야가 되겠습니다. 아, 지원 대상 분야 다시 한번 본다면요, 신산업융합, 어, 그다음에 제조 플러스 서비스 연계 사업 분야, 그다음에 사회 문제 해결 어, 분야로 어, 나눠져 있으며 세부 상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5대 신산업 추진 주력산업 및 고도화 분야의 예시로서는 5대 신산업 분야로서 전기 자율주행차, IoT 가전, 에너지 신산업, 바이오 헬스, 반도체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주력산업 고도화로 기계 조선 섬유 등이 있습니다. 세부 내용도 참고를 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어, 본 사업과제의 추진 체계 또한 어, 기타 타 과제와 어, 유사한 어, 형태지만 여기서 주관 기업 있고 투자 기간 필수로 되어 있습니다. 벤처 캐피탈 등 어, 투자 기간에 참여하는 과제이네요. 즉 투자 심사 후 사후 투자 관 투자금 관리 등은 전단 기간 산기평 및 투자기관협의회에서 담당할 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어, 지원 대상 및 신청 자격을 보게 되면요. 어, 주간기관은 국내 중소중견기업, 참여기관은 촉진PD 및 기타 연구기관 기업 등이 되겠습니다. 신청 자격으로서는 어, 주간기간에 어, 국내 중소 중견기업 참여기간에 접수일 마감일 현재 국내 법인사업자 또는 기타 연구기관 기업 그 다음에 어, 필수 투자 조건 에서 투자기관으로부터 어, 투자, 어, 투자 적격대상 기준을 충족하는 투자를 유치한 경우에 하나며 아, 참여기업으로서는 접수마감이 현재 국내 법인사업자인 촉진 B d 한계필수 및 기타 연금간 기업이 되겠습니다. 어촉진 B d 기능기관의 예시는 뭐 사업화 전문 회사 BM컨설팅 기업 기술 거래 기간 다수의 어떤 상황이 있으니 용 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사업 공고문을 다시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로서는 주관 기업은 국내 중소 중견 기업이고 참여 기업은 뭐 기타 기관 기업이며 작진 참여, 촉진 비리, 사업화 촉진 기간 10가지 정도에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 1억원 이내 과제당 지원 규모는 총 10억원 이내가 되겠습니다. 음, 그 다음에 특이사항으로서는 사업비 기준에서 어, 중소기업의 아, 민간부담분 비율은 어, 해당 수행기간연차별사업비에 60% 이하로 되어 있고 어, 정부 출연금 비율이 60% 그러니까 주간기업, 어, 민간부담금 40%가 되겠네요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금 비율은 중소기업 40%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도 청년 인력 의무 채용이 있습니다 아, 청년 인력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참여기업이 총 수행기간 동안 지원받은 총정보 지원 출연금이 5억원 이상의 경우에 청년 인력 1명 이상을 신규 채용하며 이를 사업계획서에 반영해야 된다고 나와있습니다. 참고를 바라며 바랍니다. 기술료 납부는 어, 납부 방식의 아, 제가 볼때 정부출연금의 중소기업은 1%가 되겠네요 1% 경상기술교시공도이 있네요 지원 제외의 대상이 되는 그기업 관련 근거가 여기도 한 8가지가 되네요 8가지 들까지 사항을 숙지하셔서 어, 해당이 되지 않는 다면은는 아, 신청하셔서 어, 과제지원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 평가 절차에 대해서 안내 말씀을 드리면 은 사업계획서 수립, 사업공고, 신청서류 제출, 투자적격심사, 사전서류 적합성 검토, 발표평가, 유의신청, 이신청은 아, 구제의 기능으로서 7일 이내에 다시 한번 아, 판평가에 아, 이의를 제기하여 재심을 요구하는 사항이죠. 그 사업비 부분 그 다음에 협약 사업비 지급을 통하고 사업과 개발 현장확인 이0 0도 사업비 조정 등의 아, 응, 순으로 업무가 전개됩니다. 따라서, 어, 사업화 연계 기술 개발 사업 범부처 연계형 시행. 요 과제에 해당이 되는 중소기업 대표자 제위께서는본 어, 과제도, 어, 명년도 사업 공고가 뜨게 되면은 그 공고 안내문을 면밀히 분석하셔서 어, 대상이 된다면 신청하셔서 자금을 지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